So Many, oh my gosh, o a for the a r e o t l a l out of me. t h a t so warm. Here, the yellow part is mejuri al. Wow. o u s t ah, mejuri. Yeah. 먹어봤어요? 네, 먹어봤어요. 영월, 영월에. 영월, 영월에서. 야, mejuri 좋아요. Mejuri al 좋아요. This is. 오늘 uh, <laughs> 구워가지고 어, 소금 썩네. 아 <웃음> 와, <웃음> 소리 <웃음> 소름 떨어지네 어. 와, 그래. 어렸을 때나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게 좀 구워서 적당히 구워지면 이거는 뼈채 해가지고 삭삭 씹어, 어, 씹어먹는 어, 좀 적당히 익으면 내가 언제 먹으면 되는지 그때 알려줄게요 <웃음> 아. 누가 먹어 봐. 맛있어 예. 매리 알. 와우. Wow. <웃음> like 미국 like 미국 아침. 액 아, 오. like just like a egg s c r a m b l e 스크램블. 자, 이제 멸추리가 맛있게 다 익었습니다. 그냥 먹기 뭐하고 저번에 저번 멸추리 영상에 여러분들 소주 마시는 게안 나와 가지고 좀아쉬우신 분들 많았죠? Welcome to my wow, home. money. Yeah, okay, e n j o o w m o n e y Yeah, okay. w h a t i e o h t s i h a t s it? a t s What's i w a t s i w a t s What's w a t s w a t s w h a s t w a t s w a s w h a t i h a t h a t e t a t it? h a t a h a t it? w h a t a t s a t i a t Like, oh, mm. manu j a n g a t h i Manu j a n g a t h i It's not dry. Very tender. But h f it's cooked, t e s n t a s t e You a n eat it. This is really good. Mm-hmm. Dakokki? I don't No, no, no. I think more like t e Wow. w y w Wow. o w I e w Wow. Wow. w Mm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 o o w o w Wow. Wow. Wow. w o m w <laughs> M. Mm. A. <laughs> ah, <laughs> <part. laughs> With the jangachi and the majori mm. is perfect pair. I? e y Oh. M. Mm. Mm. Onna <laughs> I don't know why in America we don't eat this. Combe, combe, salsa, s a a combe, s s o 자, 우리 이제 네. 또, 그, 꼬마가 한번꼬 먹어봅시다. 마트에서 사왔는데, 어우. 와우. <웃음> 꼬마꾸 a a 소 d I'm 또 해봐야죠 um. 아우 한병 지금 벌 good. 아우 g 자 i n g to have a g e 야, 꼬마 이거 또 구우니까 또 기가 막히네 내가 음. 찐거 이런 것만 많이 먹어봤는데, 와... 음, 음. 와. 어, 어? 조심조심 조심. 아, 여 e r 퍼펙트 예쁘다! <웃음> Very fresh, mm. very salty. It tastes like the ocean. The sea.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yeah. I love it. It needs a soju though. Oh, it <laughs> okay. needs a soju. More, more, more, wow, more, more. More, more. Okay. Okay. Okay. more. More, more, more. More, more, more. More, more, more. More, more. More, more. More, more. More, more. More, more. o k a y o r o r a more. m o r o r e o r e m o o o Mmm. o -hmm. i e l i o I love Korean food. Mm -hmm. It's perfect. <laughs> It's so beautiful. 음. 저는 남도 음식 제일 좋아요 음, 아, 음. 트위거, 쥐고쥐 있어요 오, 야, 꼬 막, 진짜, 알꽉차가지고 음. 알이 아리, 아리, 아 And h e n yeah. o oh, <it's> so, so, so, so, s w so, so, so, e o so, so, so, h i t so, so, so, so, so, h o so, o so, s s o Mm. Oh, Austin, 어떻게 오늘 우리 Coming here, I have so many words to say. I I could write a book. <laughs> Actually, I want to write an essay about tonight, like the chipbap and mejuri and everything. You you have such a kind family and kind heart, so um, I'll never ever forget today. Um, the The weather was perfect. It was almost like a um, spiritual thing for me, honestly. So I hope someday that I can return the favor to you. I hope someday I can cook for you. I almost, I almost cried today. i here because i saw your beautiful family your beautiful home j o l n g n a n d o food i'll never ever forget this place. 오스틴 그리고 yeah. 또 집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놀이 씹을 놀러 오게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정말 맛있게 잘 먹어 봤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또 맛있는 백숙 한번 또 삶을 예정이 있거든요. 백숙. 예. 아, 좋아. 너무 종닭 음, 토정 <웃음> 자,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치자요 네, 감사합니다 음.